쫄랭쫄랭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지난 7월 10일에 충북 충주에 있는 게으른 아어라는 카페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바이크 모임은 역시 달려야 제맛이죠 이날은 앳된 여성라이더 오비님이 와인딩 타자고 런을 치셔 가지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양만장에 모여서 출발을 했었어요 예전엔 알라인티 대여섯대만 모여도 와 진짜 많이 모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젠 20대 정도가 모이는게 뭐 이젠 기본이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쭉 달리다가 드디어 이제 좀 구불구불한 길을 만났네요 송라이더가 조금 지루해 하는 것 같아서 옆에서 야좀 달려 했더니 예 신나게 예 좌우리닝을 해가면서 바이크를 재밌게 탔습니다 R9T가 90대 모여가지고 r 9티 라이더스 런 행사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이버에 r 9티 라이더스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아 지금 보이는 이분이 오비님 입니다 여자 라이더인데 어, 되게 잘 타세요 잠깐 멈췄을 때 사진을 좀 찍어 드리려고. 어? 어, 형 사진 찍나보다 하고 다시 앞에 스크린을 내렸는데 어, 안 찍죠? 카메라가 덜렁거리지 말라고 끈을 타이트하게 조여놨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설정이. 그래가지고 꾸물꾸물 하는 동안. 아, 저 형님 왜 빨리 안 찍지? 그러고 <웃음> 옆에 있는 친구가 헬멧 만지고 있는데 그때 찍었어. 미안합니다. 네, 가는 길에 기름도 넣고 20명 정도가 세나를 연결을 했더니 이제 대화가 잘안 돼가지고 저희가 점심을 먹은 곳은 사과나무집이라는 네, 불고기 전골집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요. 1차 목적지는 옥순봉 휴게소 옥순봉 휴게소까지 와인딩을 타러 갑니다. 총 20여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라이딩 실력에 맞춰 갖고 3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고속조, 중속조, 저속조 저는 뭐 어쩌다보니 고속조에 껴서 달리게 됐는데 풍경이 참좋더라고요 근데 어? 이게 뭐지? 왠지 내가 생각하는 와인딩 타는 길이 아닌거예요 아마 내비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돌아서 다시 길을 제대로 찾아갑니다 우리가 바이크 탈 때마다 하늘 풍경이 너무 좋네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내비 상의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어? 길이 이상하다 네, 그래서 또 다시 달립니다 명이 와인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비가 좌회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직진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세워서 기다립니다. 옥숨봉 휴게소까지 가는 길에 벌써 세 번째 세웠네요. 골고불한 길을 타고 빠르게 달려서 옥순봉 주게소에 도착 달리다 멈췄다 달리다 멈췄다 했더니 이게 와인딩을 탄건가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일단 고속조가 먼저 도착을 했으니까 가방에서 카메라 꺼내 가지고 소속 팀들 오는 거 사진 좀 찍어 주려고 저기 멀리 가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7 8분 정도 기다렸나 아 다른 길로 온거죠 <웃음> <웃음> 우리가 왔던 길이 이상한 길이었나봐요 다른 팀들은 저희와 다른 경로로 도착을 하더라고요 머리 벅벅 긁고 아. 좀 쉬어서 옥순봉 쉼터에서 나왔죠 나와서 이번엔 게으른 악어로 갑니다 게으른 악어까지 가는 그 길에도 와인딩 코스가 있다고 해서 꽤 기대를 하면서 달렸어요 근데 뭐야 길이 또 막혔네 내비가 이상한가 예 길이 또 막혔어요 그래서 돌려 돌려 자 돌아서 갑니다 왔던 길이지만 뭐 괜찮아 근데 핸드폰을 원래 있었던 아까 옥순봉 쉼터에 놓고 오셨대요 그래서 옥순봉 쉼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도착 우리가 갔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서 대기 타고 있다가 다시 출발 신나게 달립니다. 좀 달렸는데 또 섰어요. 이 길이 아닌가 봐. 돌려 돌려. 그래서 또 돌립니다. 이게 벌써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뭐야? 이번에는 이상한 길로 가요. 이거 와인딩 맞아? 오늘 분명히 와인딩 타는 투어라 그랬는데, 와, 점점 이상한 길로 가네. 그냥 농로로 막 가는 거예요. 아, 스크램블러들이야 괜찮겠지. 노말은 뭐 그래도 괜찮아. 아, 레이서는 어떡해? <웃음> 이런 길로 가려고. 산 바이크가 아니잖아. 일단, 앞에 길이 있는지 먼저 좀 보내보고, 좀 기다렸다가, 어, 길이 있대요. 그래서 따라가요, 또. 아니, 이게 뭐야? 아, 이거 맞아? 진짜 이런 데로 가는 게 맞다고? 내비를 신뢰할 수가 없네? 와. 어 이거 유튜브 강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하는거야? 막 그랬어 뭐 투어라는게 이런 의외성이 있는 것도 재밌죠? 너무 아는 길만 가는 거보다 전혀 모르는 길 낯선 곳에서 새로운 모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계속 신경쓰이는게 이 많은 오토바이들이 이런 길로 간다는 상황이 너무 웃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알라인티 레이서 같은 경우는 알차포지션인데 저런 길을 달린다는 게아 힘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됐죠.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그리고 한 번도 이런 길을 달릴 거라고 생각지도 않은 길을 아, 재밌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달렸더니 결국은 도로가 나오더만요. 지나는 옆길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 왜 여기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나오지? 좀 이렇게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게으른 악어라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오다가 한 다섯 번 정도 돌렸나요 약간 피곤하더군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알라인티 라이더스 카페에서 부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응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캡 팀님께서 의미있는 의미있는 챌린지를 해주셔가지고 어 일단 물을 맞고나서 다음 부탁드릴게요 라이더스 만대 아, 고피노대 Mob, <뮤정> <뮤정>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리